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밤이에요. 오늘 낮에 국토부에서 굉장한 자료를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부산은 해수동이 조정이 작년 11월에 풀렸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비규제 지역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어, 일반 분양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경쟁률이 심한 경우에는 뭐200몇십대1까지 많이 쏠렸었고 어, 그러다 보니 어, 부산을 이거 과연 분양권을 그대로 놔둬도 될까?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방광역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기에 제목이 뭐라고 돼있냐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두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수도권이랑 지방광역시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고 라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조정지역일 때는 어, 전매 제한이 3년이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둘 중에 빠른 걸로 끝이 났거든요. 만약에 입주를 3년보다 더 뒤에 하면 3년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등기 치기 전까지는 전매가 가능했었어요. 여기에는 뭐 3년이란 말이 없어서 3년이든 4년이든 소유권 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예 분양권 신분으로는 전매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옛날 조정이 이렇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인지 그뭐 문구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못한다는 걸로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짚어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고 했더니 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이게 기존 6개월이었는데 이게 바뀌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부산이 이제 그동안 분양을 하면 아 6개월 지나면 다 사고 팔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계셨죠 맞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어 근데 가진 돈은 없어요 근데 돈을 딸딸끌어 모으면 겨우 계약금 정도 는돈 분양가가 만약에 6억이라고 하면 그냥 6억의 분양가 10% 계약금 통상 10%거든요 10%인 6천만원 이 정도를 돈을 뭐 통장을 마이너스를 내든 어찌든요거 만들어서 일단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이 정도 계약금 정도만 치고 프리미엄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까지 좀 끌고 가다가 중간에 피가 오르면 판다든지 나중에 6억에다가 피까지 붙은 돈은 집값 예를 들어 8억이든 9억이든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요 돈을 다 주고 들어갈 여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젊은 분들이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신혼집을 꾸린 이런 사람들은 요 돈까지는 안 되지만 중간에 한번 프리미엄을 받고 어 집을 이제 매도를 하면 그거 자체가 종잣돈이 되잖아요. 프리미엄을 만약에 뭐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 플러스 뭐 1억이라는 이돈 플러스 다음에 또 다른 거 뭔가를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뭔가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고 그냥 내가 한번 뭐 당첨이 됐다. 중도금 자격 당연히 다 돼야 되고, 등기까지 치고, 어쨌거나 등기 치야 되니까, 등기 치고 팔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정말로 이런 실수요자한테만 집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집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출 자격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런 취지 하에서 이제 정부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밑에 이제 읽어보면, 그동안은, 어, 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민간택지를 이렇게 청약 그 결과를 봤더니 기본 20대1 이상의 다 경쟁률이 있었고, 여기 20대1 이상 경쟁률이 있었고, 그렇게 경쟁률 높았던 데를 또 분석을 해보면 당첨자 4명 중에 한명은 전매 딱 제한 끝나고 6개월 안에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명 이런 분은 점수는 되는데 돈이 안 돼가 팔았을 수 있죠. 그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높지 않은 그 피를 가지고 뭔가 종잣돈을 만들어 갔겠죠. 근데 이제 투기라고 하는 사람은 요 6개월 안에 거래 안 합니다. 투기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안 팝니다. 그죠? 당첨이 됐다. 6개월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55%인데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세율을 높게 내면서 맞지?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줬고. 받아줄 사람들은, 예, 6개월 끝나고 받으나, 3년 끝나고, 예를 들어 6개월 끝나고, 뭐, 피 1억에 받으나, 3년 끝나고, 피 2억에 받으나, 받아줄 사람은 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 아까, 당첨되면, 계약금도 낼 돈이 없어서, 당첨은 됐어. 자격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뭔가 누려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예 포기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어떤, 더 깊은 의미는.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실수요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 분양권의 역할이 어, 어떤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좀큰 부분이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지금 거제이구역 같은 경우에 1770 정도를 조합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사업식 인가날 때는 1070만원 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조합원 분양가 하고 일반 분양가가 한 100에서 많으면 한20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죠 요 올릴 수 있는 요것도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만약에 1500 밖에 안해요 예를 들어 인근 주변 아파트가 이렇는데 내 것만 1700 1800 2000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해요 그죠 근데 인근 집들이 여기도 분양하고 돈 빼고 올리고, 저기도 분양하고 또돈 빼고 올리고, 설금, 설금, 설금 새 아파트들이 100씩, 100씩, 100씩 올라와서 어느 날 1,700에 분양된 곳들이 몇 군데가 나왔다는 거죠. 몇 군데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익숙되거든요. 아, 분양가는 이제 이 정도 하는갑다. 그러다 보니 1,700에 분양하는 것도 낮아 보이고 더 높여야 된다는 걸로 이제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새로 분양하는 요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기존 인근의 집들은 또 슬금슬금 키높이를 맞춰가 올라갑니다 왜냐 뭔가 대상이 돼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요 시세의 아래위 10% 정도까지는 시세들이 또 올라 붙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어, 그동안 집값 상승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게 일반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한 그게 이유인, 이유인 것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긴 해요. 없긴 해요. 그렇지만 분양권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이 다 투기자라고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4명 중에 1명인 내가 계약금도 제대로 올케 늘 그게 안 돼서 프리미엄이 싼 줄은 알지만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던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4명 중에 한 명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 수요를 받아준 게돈 여유가 있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수요자한테 기회를 준다 하면서 요 두기 요거를 요쪽을 더 크게 본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사람들도 아까 종잣돈 만들어서 뭔가 살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 사람 박탈대가 자격이 더 날아가는 거라고 보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이렇게 부산에 있는 부산 같은 이런 지방광역시도 이제는 어쨌거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어, 제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언제부터냐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뭐 국토부 장관령 이런령은 그냥 회의 뚜뚜뚜뚜 끝에 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될것 같고요. 어, 궁금한 게 정말 그럼 7월 말까지 일반 분양을 하는 단지는 요 전매 제한이 적용이 안되고 뭐 그대로 그냥 6개월 지나면 어, 전매가 되는 건지 뭐, 뭐 이거 좀 궁금해요. 부산 이전에 조성이 아니다가 조성 처음 묶였을 때 그때 조성 지역 딱 되고 나서 모집 공고를 띄운 단지는 어, 입주 전까지 요 분양권은 전매가 되었었어요. 전매 제한 적용을 받았었어요. 근데 묶이기 한 얼마 전에 뭐한 1, 2주일 전에 이렇게 일반 분양을 했던 그런 아파트는 계속 거래가 됐거든요 전매로 묶였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법은 소급이 보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대단지 어떤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은 너무 밀고 땡기고 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그 분양권이 프리미엄을 거래가 좀 자유롭게 되면서 프리미엄을 형성을 해가 가면 조합원의 어떤 그 거래들도 피가 좀더또 맞춰서 형성이 되잖아요. 어, 그런 걸 누리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물론 분양가 올리면 비례율이 올라가지만 그 비례율은 또 마지막 조합이 청산할 때까지 가야 그래야지 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혜택이라서 어느게 꼭 옳다고는 답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비유를 오늘 요 결과를 좀 비유를 해보자고 하면요 예를 들어 요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이 계란을 어 가지고 가서 뭔가 수익을 낼 하나의 끌이라고 보면 이 계란이 하나는 입주권 하나는 기존 그동안 이렇게 있던 분양권이에요 기존 분양권 투자의, 투자의 바구니라고 볼게요 투자, 바구니. 투자 바구니에 투자 바구니 하나는 그냥 기존 일반 분양권 요런 입주권 근데 그동안 여기에 올해나 내년에 막 많이 들어오려고 하던 신규 일반 분양 요런 일반 분양 물건이 투자의 바구니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후 한 적어도 한 3년 동안 그러면 요 바구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주권하고 기존 분양권 말고는 뭐 들어올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구축 아파트 맞죠? 왜 신규 일반 분양권을 사고 팔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구축의 어떤 정말 입지 좋은 어 그런 구축 아파트 너무 오래 안된거 기존 아파트 연식 한 5년 안쪽이나 요런 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재를 좀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움직일 거고 가장 또 혜택을 보는 거는 아까 입주권하고 기존 이미 분양을 했던 법이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분양권들은 혜택을 좀 누릴 것 같고요. 신규 일반 분양을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정부로부터 완패를 하는 거고요. 그분은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또확 사면 됩니다. 맞죠? 뭐 초기에 뭐 1억 줄거 3년 동안 기회비용 안 날리고 뭐 나중에 입주 때 그냥 2억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다른 데서 수익을 내고 뭐 이렇게 되면 부산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5년 차 안쪽에 준신축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랑 입주 권나고 기존 일반 분양권은 더좀 이렇게 귀한 몸값 대접을 받으면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가 아까처럼 계속 높게 분양가를 띄워주면서 분양가 이러니까 입주권은 요렇고 분양가에 피 붙으면 이러니까 이만큼 더갈거 있다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분양가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 물량이 없으면 분양권, 입주권 그 기존 그 일반 분양권이나 예를 들어 입주권 중에 그 구역이 만약에 일반 분양을 못했다. 그럼 바로 인근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분양권이 있잖아요. 왜냐 7월 말 이전에 아까처럼 모집 공고가 이미 떠서 법그 시행령 개정 이전인 거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라고 하면 얘들이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움직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기준점 얘가 등태하는 거예요. 등대 역할을 하면 입주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게 뭐 뭐, 분양권 물량을 오히려 줄여놨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고 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부산이 굉장히 신축, 구축 딱 나누어서 그 잣대가 너무나 간극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처럼 한 5년 이내 신축, 그런 게좀 움직일 것 같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어, 그럴 것 같고, 입주권 더 귀해질 것 같고, 일반 분양권 기존 움직인 거, 굉장히 대접이 좀더더 더 높아질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패자는 돈이 없어서 당첨만 되면 피 얼마 아니라도 그냥 그거라도 받고 넘겨야지. 이런 분들은 완벽한 정부에서 귀회 박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투자라는 게. 부동산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물론 세금도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정부 정책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무생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떤 그런 어, 커뮤니케이션 그 톱니바퀴가 맞게 착착착 잘 돌아가고 그 이제 타이밍을 잘또 맞추고 이렇게 하셔야지 만이 수익이 나는데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종잣돈 뭐한 5,6천 모아서 그 점수 살려서 당첨돼 봐야지 하는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발표된 자료에는 지금 이거는 아까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법인이 그동안 굉장히 규제의 구멍 속에 있었어요. 실제로 참 신기하네. 이걸 어떻게 규제를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구멍이 아니라 뭐 완전히 시냇물이었어요. 그냥 작은 바늘 구멍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두네? 이렇게 싶었는데 정부에서 이젠 이렇게 더이다가는안 되겠다라고 싶었나봐요. 그것도 어, 우리가 지금 어제 어저 투기지역이나 이런 쪽은 자금조달계획서를 3억까지 그리고 부산처럼 비규제지역은 6억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인은 금액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그 어떤 지역이든 몽땅 전부 다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국토부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어,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 해놔놓으면 굉장히 더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규제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뭐 거의 소급에서 이거는 조사한다는 내용 비슷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2019년 뭐 10월 이후에 뭐 샀던 거를 뭐 들이, 그 이후에 음, 조사했던 사례를 올려놓은 건지, 뭐그 이후를 들이다 본다는 건지, 그런 말들이 어디 있,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조사 지역이. 참고자료니까 아, 참고자료네요.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하겠다가 아니고 보니까 있는 게 어, 그때는 투기가 열 지구였어요. 요때 실거래 신고한 거를 약 3개월간 어, 법인 요 거래가 굉장히 좀 이상 거래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보통 탈세 또는 대출 규제 회피 요런걸 들여다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7번이 국세청에 통보가 됐고 대출 규정 위반율 5건 금융위에 통보해 갖고 대출 회수를 했겠죠. 이렇게 진행한 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거는 가장 바뀐 게 어, 이, 그리고 이때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개인하고 법인이 똑같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거를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 그 다음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 이걸로 이렇게 이원화를 할 건데 이 법인 실거래 신고서 안에는 매수매도 기본정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중개하는 중개사 정보, 거래 대상물 정보, 뭐 어떤 걸 산다 판다 물건 내역이겠죠 요거 외에도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이렇게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랑 그 다음에 집을 왜 사는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인지 요거는 내 이름으로 가 있던 집을 내가 차린 내 개인 명의 법인으로 넘긴다. 특수 관계인 거죠, 바로. 이런 걸다 본대요. 여기 애시 들어 놓기를 아버지가 매도인데 아들이 임원니로 있다. 이 법인에 이제 아버지 집을 사는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죠. 그런 거 꼼꼼하게 다 들이다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 그동안은, 이게 보면, 규제지역은 아까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이었는데 이거를 어, 법인주택매수 경우에는 그동안 어, 개인은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 세제상 규제를 딱 회피해가지고 어, 법인을 가지고 그동안 사고 팔았죠. 왜 이런걸 다 피하려고 어, 그 비규제지역은 아까 6억이었고 그죠? 어, 이렇게 돼있었는데 자금도달 계획서 내는게 그동안 제외였죠. 어, 6억 미만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안 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근데 이거는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는 오늘 법인에 대한 내용이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권의 경우 거래지역이 규제이든 비규제이든 거래가액 관계없이 단돈 천만원짜리를 거래를 해도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적으로 제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금조달계획서 안에는 돈이 뭐 어디서 났고 어떤 돈을 했고 뭐 대출은 얼마 냈고 뭐 현금은 얼마 준비했고 뭐 누구한테 증려받았고 상속받았고 다 적게 돼 있거든요. 주식을 샀고 팔았고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요 예를 또 들어놓은 게 6억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 부산에 5억짜리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법인이 산 거예요. 이거를 법인이 사실은 매수가 법인입니다. 매수가 매수가 이렇게 법인일 때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로 다르게 안 됐죠. 법인 개인이 법인용 실거래 신고하고 엔더 여기 이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5억이라도 6억 미만이라도 신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 부분이 좀또 크게 바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중개를할때 음, 어떤 그큰 숲을 먼저 사실은 보는 게 답이거든요. 어, 일반 분양은 이제 앞으로 8월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거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중개를 할 소장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또 그렇게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거래를 했다가 발각이 된그 집은 그집 하나만 10년을 보유했다라고 해도 비과세 있죠? 1주택 비과세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런 집은. 그러니까 다들 법을 지켜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법을. 근데 참 점수는 높은데 돈 없는 사람한테 기회가 저는 날라가는 게 보이는데 정부는 이 분양권을 사는 사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투기장이 되고 있다고 라 보는 것 같은 게 조금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입주권은 투자 자금이 자금 다이가 큽니다. 그죠? 사고 싶어도. 기본 뭐 3억 4억 요즘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돈이. 근데 분양권은 집값이 10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입주 때그 정도를 하더라도 처음 분양한 금액의 1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고 내가 입주 때까지 돈이 안되면 팔고 나갔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거 안되고 입주 때까지에 대출이 되는지 자금 계획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셔야지 만이 아까운 통장 안 날립니다. 신중하게 조심해서 이제 일반 분양 청약하셔야 되고요. 똘똘하고 정말 괜찮은 지역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라 하면 7월 안에 일반 분양하는 단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하고 나머지 괜찮은 지역은 3년 뒤에 8월 이후 분양하면 적어도 3년 뒤쯤 입주 아니겠어요? 그때쯤에 그갈아타가 움직여도 됩니다. 전매 가능한 분양권사가 사고 팔고 하다가 그렇게 작전 한번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